육각 를 육각렌치를 놓고 돌리면 이게 돌아가면서 영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육각렌치를 조정하실 때이 고정하는 스토퍼를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살짝 렌치로 돌렸을 때 나귀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조여지는 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게끔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타일이 없을 때 이제 직각으로 놓게 되고 버튼을 눌러서 직각으로 놓게 되고 레버를 조이면 직각이 맞춰지죠 그러면은 일단 타일을 먼저 한번 그세요 그러면 그 타일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이 센치하고 정확히 왔는데 이쪽 라인에서 틀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틀어진 만큼 여기에 있는 이 육각을 가지고 고정된 상태에서 방향으로 좌우로 어느 만큼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이거를 풀러서 누르고 직각을 누른 상태에서 네버를 조이고 다시 긋고 틀어진 만큼만 또 조정을 해서 맞춰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시그마 0점 잡는 방법이에요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네. 말씀을 해 주시고 이보다 더어예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유튜브에서 그 같은 모델의 어 커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0점이 틀어져서 이제 제품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예, 오늘 시그마 타일 커터의 0점 조절하는 방법을 어 이렇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게 틀어진 적이 있어서 0점이 틀어진 적이 있어서 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영점을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시그마 3D2 950mm 타일커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뭐 불편해요. 네. 하지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 이게 자가 넓거든요 600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600 사이즈가 다 나오기 때문에 줄자를 재고서 한번에 어, 커팅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부피가 크죠 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함이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 분명히 좋은 커터입니다 3 m m 짜리 육각렌치가 필요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를 레버를 좌우로 돌려서 이 영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남아가지고 타일이 남는다, 버려진다 그러면은 이제 한두 장씩 얻어와서 영점을 잡을 때 사용하는 타일로 저는 여분으로 몇개 가지고 있어요. 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딱 영점에 여기 예,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의 센치는 변함이 없어요 틀어지는 거는 이쪽에서만 틀어집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틀어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어, 오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영점을잘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 긋고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하고 사이즈하고 여기하고 사이즈 센치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120이 맞고요 여기도 120이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레버를 고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 틀어지면 0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짝 틀어주고 이렇게 직각을 놓고 스토퍼로 고정해서 130으로 놓겠습니다 분명히 이쪽이 틀어졌을거예요130 얼마나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0이 맞고 여기는 1mm가 틀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려면. 여기 있는 이제 직각 고정하는 레버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조절을 하고 이 정도 풀러서 직각을 맞추고 조정해서 요는 150으로. 어쨌든 뭐 여기가 150이든 150이든 만약에 이 핸들로 그었을 때 여기가 센치하고 여기 센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0.2 딱 맞게 되는거죠 150 쫙 넘어갔는데 넘어갔나? 다시 정확하게 재봐야 됩니다. 여기는 150 하고 151 사이 중간에 있어요. 여기는 150하고 151 사이에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0점이 맞춰진 거예요. 다시 16 으로 세체놓고 16 으로 가 보겠습니다 160이 나와야지요 네, 160 정확하게 나오고 네 160이 아주 네. 이렇나 해서 시그마 l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o k here. Look h e r 지 Look here. Look here. Look h 여기에 있는 요 레버에 있는 그그 그 둥그렇게 생긴 기준 잡는 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힘을 가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 영점은 정확하고 여기에 센치에선 틀어짐이 없고 항상 틀어지는 거는 이쪽에서 틀어지니까 레버로 조절을 하셔서 여기에 영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뒷칸에다 어, 두면 진동이 심해서 그래서 저는 이 날개는 따로 분리해서 이 뒷좌석에다가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가 영점만 잘 잡히면은 정말 커팅이 정말 깔끔합니다. 한번 볼까요? 않습니까 정말 매력적인 커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 루비툴 제품 tz 도 정말 좋아요 제품이 두께도 그렇고 재단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됩니다 그러나 그 0점 조절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그 커터기는 네. 그 사용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 직각이 안 나오고 할 때마다 또 직각을 맞춰야 되고 또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새 직각이 또 틀어져 있어요 그 날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길이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하고 센터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틀어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그마는 틀어지지가 않죠 여기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 날개가 진동 때문에 틀어진 경우가 저는 딱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잡게 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절대 틀어질 일이 없고 정말 좋은 커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레이저 라인이 나오는데 어 아직까지 미완성이에요 이렇게 조금 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리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더 사용을 해보고 어그 전에 아마 레이저가 달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웃음> 네. 여기에 스톱대는 가이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밑로 가면은 레이저를 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테이핑을 하나 해서 멈춰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여기에 멈추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용 제품 어 레이저 라인을 이제 그대로 어셈블리를 사다가 그요 라인만 떼어내서 이렇게 어 나무를 이용해서 글루건으로 쏴서 작업을 했는데 음, 이렇게 조정이 돼요 이게 조정이 되는데 어, 아직도 조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완성이기 때문에 리뷰를 조금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잘 되면 그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커터 최고예요 정말 좋습니다 왜 시그마 시그마 하는지 알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